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네, 오늘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투블럭을 갖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바가지형 투블럭, 저처럼 똑같이 자른 바가지형 투블럭을 많이들 하고 계셔서 어떤 스타일을 바꿔 달라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 투블럭 자체를 좀 한번 짧은 투블럭인데 약간 높은 상고 뒤쪽에 높은 상고를 올려주는 어떤 그런 컨셉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 자르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또 따라해 볼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블럭 상고라고 할게요 네. 높은 상고로 치라고 그렇고 예. 상고머리, 예. 높은 상고로 자르는 네. 머리입니다. 그러면 위에도 조금 짧아지고, 지금 네. 현재 투블럭에서 투블럭 라인 사라지고, 네. 요거 투블럭 사라지면서 좀 높은 상고를서다 올려치게, 이렇게? 네. 그리고 위에도 좀 짧게 치고, 네. 이게 인생컷이라고? 다시 말해서 무슨 머리라고 인생컷입니다. <웃음> 그 다음 머리에 힘은 없고, 예. 근 네, 없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가 아,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네. 머리 스타일을 만들 때뭐 나름 나쁘진 않은데 네. 그래도 힘이 없으면 이게 빵처럼 탁 떠지잖아. 아. 여기 푹 꺼지고. 이제 머리가 보이지. 내가 네, 알려주니까. 네. 어, 그게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일단 위에를 좀 자르고 위에는 한 아, 위쪽에는 똑바로 들어놓은 음. 상태에서 짤짤하게 내봅없이 네. 앞머리도 그렇게 살짝 위로 올려서 머리 스타일이 올라가는 걸로. 예. 어. 갑자기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라 지나요 일단은 저 머리가 좀 짧은 거. 적당하게 해 줄게. 그리고 네. 위 속에는 약간 곱슬이 있네. 네, 이 네, 백이 안 나오냐 음, 음. 제요첫쁜데 <웃음> 어. 대학은 다녀야죠. <웃음> 알겠습니다. 일단 어, 예, 다 끝났습니다. 어. <웃음> <웃음> 알았어. 그, 아. 같은데 어 헬멧 같은데 올 컨셉 헬멧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때 <웃음> 보자 어때 괜찮지 그리고 <웃음> 이제 여기 이제 저거 할 거야 아 이렇게 이해가 안돼 <웃음> 오케이 일단 됐고 여기 보지 마 지금 이제 자를 거야 아니 이게 너무 눈에 <웃음> 띄어가지고 어 좋아 초코 초코색 같잖아요 아니야 자 일단 투 블럭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좀 약간 높은 상고로 쳐달라고 하시니까 자, 위에는 똑같아요. 90도로 90도 올려서 그대로 올려빛 잡는 법잘 보셨으면 아시죠? 이렇게 일단 대신 너무 이렇게 올려치면 층이 많이 나므로 조금 그냥 상고도 상고지만 지금 제가 자르려고 하는 투블럭 같은 느낌도 안 나고 어떤 상고인데 높은 상고긴 한데 투블럭 같은 느낌이 안 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때는 블럭에 맞게 살짝 위에를 들어드리죠. 드리, 들어 그리고 밑에를 약간 상고형으로 칩니다. 상고형 90도로 들어서 90도 들고 들어서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밥을 만들어 드릴까요? 밥을 만들어 드려요? 음 바다에 보배? 하지마? 알았어. <웃음>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라인은 무조건 또 따주셔야죠. 이렇게 라인을 일자로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빨리 내려주시고, 이거는 물을 살짝 한 번만 뿌려주세요. 그리고, 머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처짐이 있으니까 살짝 물을 살짝 뿌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디 요리 같지 않냐 요리 저 재료예요 응 재료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파처럼 탁탁탁탁 쳐가지고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라인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약간 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8mm 같은 6mm 를 끼고요 약간 2mm에서 8mm 만들어주는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살짝 올려주시면 깔끔하게 라인이 서죠 그래서 라인을 약간 해주시고자 충전이 다 됐네요 그래도 좋아 여기까지 자를 수 있어 자 어때? 좀 달라졌습니까? 깔끔해졌어 아예 이제 아까 초코소개해서 뭐가 됐어요? 오래, <웃음> 여기,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이제 올려서 약간 층이 되게 높은 머리를 만들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다가정이니까 그거 없앨게요. 네. 저쪽 옆으로 가볼까요? 네, 똑같이 들어서. 자, 처음부터 2 m m 같은 8mm로 이렇게. 8mm 같은 6mm죠 이렇게 살짝 들어서 쳐주세요 원래 산발이 잘 안되는데 그래도 약간 좀 쉽게 쳐주려면 이런 것도 대주고 편하게 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서, 얼른 내려주셔야 돼요. 창피하니까. 물 살짝 뿌려주세요. 그리고, 음, 위에는 똑같이 90도로 들어서 빛 잡는 거 연습한 그대로 잡아서 위로 올려주세요. 앞머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옆에 가서 보세요. 여기랑 여기 요기 라인이 비슷한가? 어때 머리 괜찮지? 괜찮아지고 있지? 응. 응. 그래서 이게 약간 투블럭이거든. 아까 그 머리 보여준 게. 응. 그래서 약간 투블럭을 치는 거야. 근데 이게 생머리 아주 좀 두껍고 힘든 머리는 응.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밑에 라인을 너무 하얗게 쳐도 안 돼. 너무 두껍게 쳐도 안되고 적당하게 쳐야 되는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게 자 이제 투블럭 상고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이따 파마 한 다음에 파마하면 여기 살리고 파마 되고 얘도 살짝 다운펌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 파마 웨이브 넣어서 살짝 띄울 거고 모양이 설 거야 그럼 그 이제 뒷머리 이제 볼까요? 자 여기 뒷머리 윗머리 부분 이 이거를 정리해야죠. 투블럭이니까. 이거 없애죠. 자, 배운 대로 그대로. 잘들 보고 계시죠? 계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블럭 선이 없어져요. 투블럭 선이 없애게 만들고. 똑같이 아까처럼 6mm랑 2mm 돌려서 2mm, 6mm 돌려가지고 똑같이 살짝 쳐주시는 거. 너무 바싹 대고 치시면 안 돼요. 약간 힘을 뺀 상태에서 살살. 바싹 치시면 우리 여기 친구는 밑에 바닥에 숱시 별로 없기 때문에 바싹 치시면 좀 하얗게 나올 수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옆에 라인 잘 따주시고요 똑같이 70도 정도 들어주시고 위에는 똑같이 위로 올려주시고 요좀 약간 업 스타일이에요 약간 업에 그다음에 라인 따주시고 똑같이 2mm도 살살살살살살 밀어주세요. 오늘 약간 밤에 손님 한분이 쿠블럭을 없애달라는 주문이 와서 지금 일단 자르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 맞습니다. 그래. 안 맞으면 <웃음> 안 맞으면 삭발. 자, 일단 똑같이 70도 들어서 밑에 라인 정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mm로 정리해주시고, 라인 잡주시고 머리 이거 움직이면 석발이야. 그대로. 그리고 2mm로 2mm로 살살 머리는 7,8분만 8분 정도만 자르고 너무 오래 잘라도 손님들 지루해서 제가 머리 자르는 우리집 손님들은 거의 10분 안 넘기고 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잠안 자게 하고,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라. 그치? 졸리지가 않지, 형아랑이 하면. 네. 뭐. 삭발할까봐? 아니? 삭발할까봐 아, 그럴 것 같아. 똑같아요, 8mm? 밑에 라인 있는 거, 살살, 긁어주세요. 2mm로 살살 이제 날이 갈수록 제가 이제 이런 각도라던가 이런 자르는 양이 살살 좀줄어들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선수가 되지 않을까? 디자이너가 있긴 한데 조금 더잘라지겠죠 더 이렇게 그 다음에 꼭 이거 좀잘 털어드리고 이거 안 틀어지면 혼나요. 이다음 이렇게 서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물걸 살짝 뿌려가지고 아까 자른거에서 너무 감고 있어 되지시 네. 그리고, 머리 자를 때, 거의 앞머리, 위쪽에 머리 자를 때, 좀 과감하게 자르는 것도 좋은데, 머리 자를 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건 조금 약간 비추천이고요. 추천은 약간 한 번에 좀 잘라주세요. 그래야, 선이 일자로 탁 나오지, 좀 이렇게 찍찍찍찍 나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네. <웃음> 괜찮죠? 음, 곱슬이 있어서 그라인좀 정리하는. 좋아? 아 괜찮아. 잘 나온 것 같아. 또 어차피 센터가 또빤마하면 네. 스타일 나올 것 같아. 음. 일단 라인적으로 지 깔끔하게 나왔고요. 스타일은 높은 상고, 근데 밑에 약간 소프트하게 올린 게 장점이죠. 예, 라인 좋습니다. 봐봐. 어때 머리 괜찮아요? 네. 봐봐. 파이팅. <웃음>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오늘 그 머리 쇼트를 잘라서 이 학생들이 마음에 들어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머리를 좀 자를 때 옆에 선 같은 경우를 라인을 잘따 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정리를 잘할수 있게끔 선그 설명도 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짧게 잘라서 여기가 좀 띄우는거랑 앞머리는 또 많이 자르기 원치 않아서 제가 많이 안잘랐는데그 부분을 좀 많이 잘라주는 것도 좋긴 해요 잠깐 얘기를 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오늘 영상 찍는 바람에 좀 괜히 너무 또 많이 그러면 안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참았습니다 원래 저는 스타일이 그냥 딱 가는데 오늘 컨텐츠 중에는 제가 봤을 때 제일 깔끔한 뒷머리 상고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초보자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좀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화이팅!